<목소리> 야, 들어, 야, 다다 고드라이틴다, 아예. 왜 이렇게 고드라진다. 알았냐고? 안들어오잖 아. 다섯 개. 네. 아. 대결 숙제 때야, 대 첫째 뛰고, 두 개라도 빨리 뛰어 의미가 있냐? 아, 힘들어. 힘든데? 아, 힘 아, 힘들것 같은데. 힘들... 자 얘기해, 얘기해 줄게 뭐? 10개 10개 해서 이번엔 개인전입니다 아, 참다. 아, 참다. 여기 끝까지 2분 30초 안에 들어오는 거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1, 지나면 플러스 1 이해했습니까? 아, 못 들어오는 사람은 그럼 10개 다 음, 튀어야 되는 거네? 말려야 되겠네 안해 하는 사람이 싫어 한번햇빛이안 말려 그냥 쫙 펼쳐놓고 가 냉장하니까. 너희 할수 있어 창섭이랑 윤동이가 2분 10초 때 여기 들어와 이분 3일 주면 20분 줬어. 20초 줬어. 끊어서 끝났어요. 안 된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. 다 썼어요. 아니아니 진짜. 아니왜 팔았어? 더 뛰어. 포안 아, 돼. 안, 4, 3, 안, 안 그러니까 60개 채워야지. 아, 아, 그래, 요거는 그래. 딱 열심히 뛰면 딱 10kg잖아. 다섯 개 했다. 5개 딱. 마이너스 는 거지. 5개 하면 끝이에요? 한 바퀴 400안 돼. 뛰어봐. 뛰어보면 다음부터 이제 편해질 거야. 열대 아예예 예. 나이스 나이스. 새챗트챗 근데 좋은데, 세, 좋은데 세, 힘이 없어요. 자. 계세계좌 얼마 넣 건데? 님이 요까는거보잖아나 그럼 다 할래. 개 <웃음> <이렇게. 웃음> <웃음> 자, 여기 처음에 출발해 가지고요. 저 끝까지 대각선으로 가요. 그다음에 전력으로 대시 뛰고 그다음에 조깅. 그다음 다시 대시 조깅. 자. 10개씩 2세트 네. 끝냈고요 그 다음 이제 3세트째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2분 30초 내에 들어오면은 보통 선두가 한 2분 10초 때 들어왔는데 2분 30초 때 들어오면은 이제 위에서 마이너스 하나씩 까는 거죠 못 들어오면은 플러스 1 네, 아, 이거 기다릴 필요 없죠? 이번에는 개인전이요 안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아니야 출발은 같이 해야 돼 아, 네 초시계가 지금 16개가 안 돼가지고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1로만 들어오면 되잖아 어 상관없어 네, 2분 30초요? 어 응. 그러니까 응. 5개를 2분 30초 다 들어오면 5개 뛰고 끝이야 나개만 뛰자 왜그렇게하게일하 생각하지? 뭐, 갔다 오면 한개잖아 아니, 아니. 아니야,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뭔가 그렇게 해야 내가 좀더 많이 뛰었구야 그러면 잠깐 배틀 채우 아니 그냥 야야 찍고 라 그래 조긍도 <목소리> 지 말고 악, 찍고라 악마 악마 왕복으로 찍고 라 뭐, 그래 배야주면안 돼요? 야 찍고 라 그래 11개 되는 거 못하는 네. 거 들어가야 돼 네? 3초? 11개 되는 거나 지금도 할수 있어 네 아. 아. 아. 뭐라는 거야 이못 들어보면 잘 어? 못 들어보면 들 건데 플러스 이렇게 계속 시킨다 저희 아까 몇있가 2분 0초대야 뒤에가 2분 35초대. 야 됐어 됐어 좋아. 근데 니네 그렇더라 선두가 좀 늦게 들어오면 꼴등이 더 늦어. 그래서 2분 40초대도 좋 꼴등이지. 근데 선두가 2분 10초 들어오면 꼴등 2분 3 0초대 밀면 돼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쪽가안 쓴다는 거야 할수인데 25초 가라고. 너 25초 못 들어갔는데 다뺄 테니까. 주시, 주시. 알았지? 25초 가라고 저기. 신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. 방룡방룡 19세 걸어주세요. 흉흉흉게 하면 내일 로더로 바꿀 테니까, 대박. 줄수 <웃음> 있어. 아니, 아니. 악마, 악마. <웃음> 왜, 왜, 왜. 가지 <웃음> 하지. 하지. 야, 이거. 야, 저거 나갈 수 있어? 두 번, 두 번. 네! 2분 30초. 야, 2분 30초 알아서 하고, 2 3초만 가자, 가자, 가자, 용아 붙어라 용아 용아 붙어 초 김용아 3 1초 들어갔어 어용아초예어 자,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임들고 일본 무서워까 와. <웃음> <웃음> 아이. 아이 오케이. 아홉개 여덟 개. 너무 어 마지막에. <웃음> 하나 뛰었으니까 마이너스 깠잖아 그럼 두개 뛰면은 여덟 개다 뛰는 거죠. 하나, 아 하나 뛰었다 이 말이 아니나총리수로말고 아니, 네 말도 맞고, 내 말도 맞 아, 아 그러니까 네 아, 이게 1 0 하나 마이너스 깠다는 말이야. 아, 어, 마이너스, 마이너스 깠단 말이야. 있어, 어, 감사합니다. 슈러 어디야. 1분. <웃음> 자, 우와. 다 되잖아. 쓰니까 다 되잖아. 3초 남았어, 30초. 아슈 아, 못 써야지. 쓸수 있어. 딱네번만더 쓰면 끝이야. 뒤에 3초 넘었다. 야. 야. 그럼. 자, 갑시다, 고! 오우! 어, 어. 1분 58초쯤 들어옵니다. 왜 자꾸 게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 좋은 애들은 아5리 인정할 수5어 됐어, 됐어, 됐어, 자, 2분. 자, 뒤에 끝까지 가, 뒤에. 좀만 더 쓰자. <웃음>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요. 자, 3개만 더. 지금처럼 갑시다. 힘내, 힘내. <웃음> a o 산에서 체험해봐요. 운동을 이렇게. 아, 너무 힘들어요. 누기절해오오을것 아, 아, 자, 아, 자, 힘내고. 고아 씨, 너 I a l s grow c o l d and lonely shoulder when you're not around. Tell me, do you want me r i g now? I don't want to wait to find out. I need you to let me light out tonight. l Dad! h e me feel o feel k a y and to oh i do i see you 그래. <웃음> <웃음> 다 땀이에요.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하루에 일곱 통 여덟 통 먹는데 <웃음> 한 시간 안 가요. <웃음> 땀으로 <웃음> 다 빠지나 봐요. 화장실 안 가요? 세팅해! 세팅! 하라면 아, 아, 해야 됩니다. 세팅해! 아. 아. 아. 고친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해야됩해다 열심히 해해 해야 좀 돌아왔으면 좀 스트레칭 좀 하고. 네. 어.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. 같습니다. 오. 아니 진짜 뛰다가 <웃음> <웃음> 힘 풀리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. <웃음> 야구하면서 처음 <웃음> 하는 것. 같아요 낌 같이부터. 어디 가면? 먼저 먼저 따질 거야. 하게 되면 한시 씩밥 먹고 <웃음> 어. 있으면. 인동이두 번째 들어가고 네. 네. 알려줄 테니까 네. 하게 되면 1시 10분에 맞춰야 돼 네. 10분이니까 12시 끝나잖아 12시 넘어서 끝났고요? 저희들 한번 해야겠는데 한 야, 저 등록 좀 해, 등록. 응. 10분 있야저 가서 등목 좀해 등목 12시 10분 인데 정우 10분 시작! 해놓고. 네! <웃음> 비전은 10분 시작? 힘들어요. 예. 네. 너무 전. 힘들어요. 시간만저돌아 버릴 것같라고 비전은 40분! 예. 응. 베트러서 전부 다1 0분에 여기 네. 밑에. 네. 예. 수고하셨다. 와. 하다하다푹 쉬어, 푹 쉬어, 푹. 와, 비전드. 그아 맛있게 먹고. 이따가 밥 먹고 정리 한번 하자. 네. 펼쳐나 펼쳐나 매트는 마르고 땡큐 이따 열심히 할게 진짜로? 지금 힘이 없어 힘이 힘들어 요